왜 산타는 하필 어린이에게만 선물을 줄까요? 게다가 착한 어린이에게만 선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유대비 금별쌤 최차성입니다 작년에 그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권리영화제에 참가한 후딱 1년만입니다. 어디 벌써 시간이 났나? <웃음> 몇년 연말에 이렇게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얘기돼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어, 벌써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오늘도 이 녹화장 오는 길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 도 보이고요. 캐롤도 들렸습니다. 저도 나무처럼 크리스마스 나무처럼. <웃음> 자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다양한 것들이 생각나시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웃음>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겠지요? 자 그리고 또이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의 주제 산타클로스는 왜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줄까요? 요겁니다. 아, 사자크로스는왜 선물을 나눠주는지 그리고 이 선물이 우리 인류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목소리> 세계 의 축제인 크리스마스는요.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죠.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요. 미국, 유럽 등은요. 뭐 우리보다 더이 성탄 분위기로 아주 가득하고요. 가족, 연인, 아이들과이 선물을 나누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겐 크리스마스 이브 날그 머리발에 양말 놓아두고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게 아마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산타는 정말 정말 실존 인물일까요? 실존한다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웃음> 자, 제가 대답하면요. 산타클로스는요. 실존하는 인물! 맞습니다. 아이 산타클로스의 기원에 대해 당연히 유럽, 그것도 잘 알려진 대로 산타 마을에 는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북유럽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산타클로스의 기원은요. 북유럽이 아닌 서유럽 터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터키는 국민 99%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터키 남부 이 파타라 지방에서 태어난 성 니콜라스 주교로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려받을 엄청난 이 재산과 이 부귀영화를 뒤로한 채 성직자가 된 것이죠. 성 니콜라스는요 매년 12월마다 지역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나눠주면서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었던 성자로 유명합니다. 4년 전. 이 터키에서 실제로 성 니콜라스 무덤이 발견돼가지고 실존 인물임이 더 확실해졌죠. 어, 선행으로 유명했던 이성 니콜라스는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서 황금 동전이던 주머니를 굴뚝으로 굴뚝으로 던졌고요. 우연히 그것이 벽난로에 걸려있던 양말에 들어가면서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통해 내려와 선물을 두고 간다고 믿게 된 것이 산타클로스 선물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는 좀 이렇게 풍채가 좀 있고, 후덕한 체형에 흰 수염에 이렇게 빨간색 옷 입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산타의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산타클로스는요, 이후 유럽으로 전래되었고요. 다시 초기 네덜란드 이주민들에 의해서 미국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 이후 미국의 시사 만화가가 한 잡지에 풍성한 수염과 이 풍채 있는 외양을 지닌 산타클로스 사파를 그리면서 지금의 약간 좀 이렇게 둥둥한 그런 모습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미국의 한 신학자가 쓴 시의 내용에서 썰매를 끄는 슬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의 모습이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 이때까지만 해도요, 산타클로스의 옷 색깔은요, 성 니콜라스가 입던 그대로인 블랙, 검정색 옷이었습니다. 종종 초록색 옷을 입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따만 해도요 산타가 지금처럼 대중적인 캐릭터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 크리스마스 카드 인쇄업자에 의해 붉은 옷을 입은 산타가 등장했고요. 이후 코카콜라 마더 모델로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캐릭터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빨간 옷을 입은 산타의 이미지는 코카콜라 광고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근데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첫 성탄은요.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한민족 역사에서 최초로 성탄절을 소개하고 기념한 곳이 바로 독립신문이었습니다. 아, 이 서재필 박사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이 만들어진 그해 1896년 12월 24일자에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는 성탄소개 기사가 처음으로 실렸는데요 자 이쯤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산타클로스 누굴까 궁금해지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성탄절을 전했고요 양말에 선물을 담아가지고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와이 선원들은요 산타클로스가 준 선물로 알고 정말 정말 기뻐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 <웃음> 자이 배제학당의 성탄절이 독립신문과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소개되는데요 이 행사는 대한제국 첫 공식 성탄절 행사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 주로 연등을 달고 이 섬탄극을 공연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었는데요 아, 스크랜턴 선교사도요 이화학당 소녀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 어린이가 어른인 산타에게 선물을 받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선교사에게 전달받은 그 산타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우와 정말 뜻깊고 소중한 추억이자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일같이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이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일 이거, 이거 흔치 않았습니다. 어린이를 인격체로 보고 존중하자는 취지로 생긴 어린이날도요. 법정이 된게 우리나라에 산타가 등장한 지 60년이 지난 후였거든요. 이 산타가 착한 일을 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준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퀴즈. 전 세계 인구 70억 그중 산타를 기다리는 어린이 인구 20억 이렇게추산 해보고 뭐 최소 18세 이하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는 여타 종교 어린이를 배제하면 3억 7 8 0 0만명자 그러면 산타가 방문해야 될 가정의 숫자를 한 가정당 3.5명의 어린이로 간주해 계산하면요 1억 8 0 0만 가정이 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과학자분들께서 계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초당 와. 8,226곳의 집을 들러야 한다고 하네요. 놀랍죠? 자, 게다가 이 썰매 무게와 아이들 선물 무게를 고려하면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우리 과학자분들 또 계산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총 배달 선물의 중량은 무려 34만 톤. 우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과학은요. 산다클로스의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바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된답니다. 이 타임머신을 슬로이 끄는 썰매로 가정하면 타임머신 속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를 것이니까 시간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죠. 또 타임머신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면 하늘을 날때 생기는 문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산타는 하필 어린이에게만 선물을 줄까요? 게다가 착한 어린이에게만 선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요 어릴 적이 착한 어린이에게만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 아, 속상했어요. 이 착한 일과 나쁜 일을 평가하는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네. <웃음> 자, 네. 제가 요거를 역사적으로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제 성 니콜라스는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선물을 많이 나눠줬다고 합니다. 아, 유럽의 이 가톨릭 국가에서는요 성 니콜라스의 축일인 12월 6일에 가족 중한 명이 그의 분장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착한 어린이를 칭찬하고 나쁜 어린이를 혼내주는 전통이 있었대요. 당시만 해도 이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른의 잣대로 아이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한 것으로 볼수 있겠죠. 아, 그 이후로도 이전통이란 이름으로 또 혹은 그것이 어른들 입장에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산타클로스를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면이 좀 없잖아 보입니다. 실제로 성 니콜라스가 착한 아이 나쁜 아이 구분해서 선물로 줬다는 역사적 기록 그거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아 저는 여기서요. 이 산타클로스의 사랑의 가르침이 녹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선행과 나눔이겠죠. 어린이가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이 가족과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칭찬도 받고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함이 느껴질 겁니다. 거기에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까지 받으니까 아이의 선행은 점점 확장이 되겠죠. 또 이런 선행의 기쁨을 깨달은 어린이가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어린이들에게 산타의 선물을 양보해서 산타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겠죠. 아, 비록 종교와 인종국가가 달라도요. 모든 종교의 방향은 결국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인류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특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19로 이웃끼리의 교류가 뜸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회 분위기. 아, 그리고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과 가족 붕괴, 세대 갈등, 인종차별 등의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요. 아이들에게 산타클러스가 주는 선물은요. 그 행위를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타인과 행복을 나눈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것입니다. 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요. 동시에 차별받지 않아야 되겠죠. 행복을 누릴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산타클로스가 주는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